자 인자 2 9번차다디이다 그지? 자 여기는 우리는 인연살이라는 것이다 인연살, 인연살. 인연살은 인연살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걸 했다 그지? 이런 데 보게 되게 되면 게되 우리는 사람은 이 살이라는 것은 7개 살이 있는데 이살 속에서 살로 인해서 사람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자, 똑같은 우리가 불효자가 있다 하나 해보자. 이? 똑같은 불효자가 있다. 자, 뭐 내가 불자를 써갖고 좀안 좋지만 이 불효자가 있으면 이것이 엄마가 있다. 노모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자. 이? 그러면 이 불효자가 여기에 노모인데 하는 이 살들이 다르다 이 말이야. 그지?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지 품으로서잘 모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제주도 갔다 놔놓고 맨날 도망오는 사람도 있지 그리고 너무 어떻게 누구말따나 때려 죽이는 사람도 있지 너무하고 우리는 어떻게 맨날 막 노무를 패고 폭행하는 사람도 있지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인연살이라는 거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되는 건데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 그치? 문제는 어떻게? 우리는 현실에서 발생되는 거야. 그러면 부부 사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옛날에 이런 게 있다. 부부 사이가 결혼을 다 해놔으니까 남편이 먼저 죽어버렸어. 그럼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어어 전연이 남편 잘못 다했지. 그지? 그것이 바로 살이라는 거다. 지가 스스로 목숨이 다해서 죽을 수도 있겠지만 은또 살로 인해서 그 사람을 데려 죽일 수도 있도록 만들어진 것도 있다. 자 예를 들어 보자 자 가족들이 든든하게 그잘 사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큰 회사가 부든다 보다 이 아버지는 어떨까? 뭐 한강 다리에서 많이 떨어지지 죽잖아 그치 어떻게 그살 사람들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는 그 살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죽는 거야? 아니? 타살이면 몰라도 스스로 자살에는 이 살이라는 것 들어있잖아. 그치? 살이 죽을 살이다 이 말이야. 살이 죽을 살이야. 그럼 자살도 죽을 살이다 이 말이야. 그치? 지가 스스로 하는 거. 자살의 경우에는 이런 살들이 많이 끼어 있어요. 자, 애기들이 어떻게 학교 다니다가 아파트 떨어지는 것도 그 엄마하고 둘이 의 살이 끼어 있어 그런 거야. 그 엄마가 아니었다면 이아는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. 근데 이 살이 없면은 무슨 가겠지. 그래서 죽일 살이다, 죽일 살. 그래서 그 살의 강도가 이제 큰지 작은지 이거는 다르겠지, 그지?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밥좀 어? 굶기는 자식도 있는가 하면 가서 막 들고 가가지고 저갖다 애비를 부는 사람도 있고, 이. 안 되면 뭔지가패 부는 사람도 있고, 이. 아예 막목다리 해갖고 막 죽이 부는 사람도 있고, 이. 이렇게 막 살이 인다 살이 끼면 저거 무서운 거야. 그래서 저거는 어떻게 해? 살을 꺼내야 되겠지.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노. 그래서 살풀이 하는 거야. 그 살을 없애기 위해서. 부부 사이에 살이 있으면 그 평생 가겠나. 못 간다 말이야. 누구 하나 공격갖고 죽이든지 아프게 하든지 막 이렇게 해본다 말이야. 그러면 어떻게 해? 이혼하든지 아니면 깨지든지 누가 죽든지 해요. 그래서 사람 잘 만나야 된다는 거다 이? 그래서 급하면 안 되는 거야, 급하면. 탁, 딱 골라야 되는 거야.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, 이톱니바퀴가 이렇게 다 맞아야 되지. 이게 삐걱되 있으면, 이게 돌아가다 보면 다 깨부고, 뭐, 박살 나는 거지. 뭐, 코피도 나고, 머리도 깨지고, 뭐, 이러는 거지. 그래서 살이 엄청나게 묻은 거야. 이? 그래서 우리가 포폴스 상담 시스템은 요까지 해놨어. 나머지는 있는 거는 뭐 부처님 인연법 이런 거는 이런 데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융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연법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총 34가지의 DB를 우리는 구축해놨고 여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와 멘토링과 결혼 우리는 상담이라든지 심리 테스트라든지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야 나는 이것을 해야 되는데, 내 지금 이거 갖고 사업을 하라니까 내가 힘들겠지. 그럼 사업은 이제 때 맡기고, 나는 저거 이제 본격적으로 개발해 나가야지. 내가 뭐, 지금 뭐, 시간이 있어갖고, 돈쓸 시간이 있어갖고, 그랬나, 그지? 버려도 내 소용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자살하면 잘 되는 거야. 내가 뭐, 언젠가는 이렇게 가겠지만은, 자, 그러면,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.